안녕하세요, 투건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외국 곤충 표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직접 다한 표본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표본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에 모르는 개체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살,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개체는 바로 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리키아종인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죠, 이런건. 이런건, 뭐, 박물관, 그런 곳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넵튠, 넵춘, 넵춘뉴스 넵튠 넵춘 왕장수풍뎅이라고 하는 동류인데요이 채는 여기 옆에서 보면 헤라클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등이 검었고, 그리고 턱과 위 턱과 그리고 아래 턱 사이에 좀 뿌리 뾰족하게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엘라파스 코끼리 왕장수풍뎅입니다. 이 개체는 털이 많이 나 있어요. 몸에 실제로 만져보면 부들부들 합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는 개체들은 A급 상태, A급 개체고요 가끔씩 보시면 이게 까만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털이 다 빠지고 늙은 개체, 늙은 상태에서 건조화된 그런 평원들입니다. 이런 개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 개체는 바로 악태온 장수풍뎅이. 제일 무거운 장수풍뎅이, 제일 무거운 곤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유충 시절도 엄청나게 나가서 한 200g대도 나간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타이폰 왕 넘적 사슴벌레입니다. 어, 이 개체는 뭐, 되게 크게, 100mm 이상으로도 자라고요. 엄청 예쁜 종류죠. 그 다음은 페리큰 턱 사슴벌레입니다. 이 개체도 이 등갑이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고, 비슷한 근현종으로는, 어, 버켓티. 버켓티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두 개체는 이제 아틀라스 장수님인데요. 아틀라스 장수풍뎅이 중에서도 서로 다른 아종입니다 이렇게 턱 모양이 달라요 아틀라스인데 다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긴 제가 가면사슴벌레 종류입니다 요맨 오른쪽 개체 이 개체는 멜리 가면사슴벌레고요이 개체들은 가면사슴벌레 종류인데 이름을 좀 까먹었네요 자그 다음 이 개체는 알키데스 왕넓쪽 사슴벌레입니다 어 단치형과 중치형 장치형 총 세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개체는 바로 단치형 입니다 이게 속설도 있는데 바로 아이들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힘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이게 생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메탈리퍼 가위사슴벌레 입니다 어말 그대로 진짜 가위처럼 턱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메탈 메, 자, 메탈색이 있는데 메탈색 구릿빛이 나요 구릿빛 진짜 예쁜 개체 입니다 자그 다음에 인터메디아 멋쟁이 사슴벌레 입니다 이 개체도 엄청 크게 자라죠? 이 개체 이것도 한 90mm, 90mm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엘러리 사슴벌레입니다. 무지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예뻐서 무지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어, 얘들은 그린, 블랙, 브라운, 또 레드, 여러 색깔로 혈통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개체들은 노멀입니다, 노멀. 평균, 평균적인 그런 색상.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하프한 뉴기니에 서식하는 바로 이 람프리마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람프리마 사슴벌레도 여러가지 블루 그리고 뭐 블랙 뭐 레드 그린 여러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개체는 그린이죠 그린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설명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장비 같은 것도 좀더 좋은 걸로 구비하고 영상 편집도 조금씩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